네. 2019년도 방문각 공시법령 기본서 어, 밑줄 긋기 강의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등기 총론 270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펼쳐보시고요. 자, 혼자 읽기 되게 어렵거든요. 자, 밑줄 좀 그어드릴게요. 자, 등기 신청 원칙은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의 경우가 있고요. 자,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이 어, 경우가, 이쪽에 가보시면, 예, 신청 촉탁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게시될 수 있는 게 현행법상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이렇게 두 가지 추가로 있죠. 그래서 총네 가지의 등기 절차 게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했고요. 나머지는 뭐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당사자 신청의 원칙은 당연히 자기 의사에 따라서 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적자치 원칙이다, 뭐 이렇게 민법 시간에 많이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자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거, 이게 두두 가지 법을 보통 얘기해요. 부동산 등기법상 그리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두 가지 신청 의무를 보통 얘기합니다. 실명법도 있긴 한데, 이건 거의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여기 부동산 등기법상 신청 의무를 간단하게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보통 한달 이내에 신청해라. 보시면 이제 부동산 표시라든가 또 멸실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단독신청으로 한달 이내 신청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고 대신에 과태료 규정은 없는 거죠. 과태료 규정은 삭제돼서 다 없어졌습니다. 다음 여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조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쌍무계약의 경우라면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 그죠?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면 잔금 다 치른 거예요. 그다음에 편무계약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을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좀 해라. 아 과태료 있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있었죠?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가 가능한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럴 때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입니다. 또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리고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60입니다. 그래서 꼭 60인의 등기를 해라. 안 하면 과태료가 다 있다. 이런 게 특별조치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어 부동산 등기법 저 공부하실 때두 가지 신청이뭐한 달짜리와 60일 짜리 요정도 보시면 충분히 많이 아시는 겁니다 수업간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죠 자 촉탁 등기가 나옵니다 자 촉탁 등기의 경우에는 어, 신청 등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신청에 따른 등기 규정을 준용한다고 라 했죠 그러니까 권리자부자 공동신청에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실게 요제 참고에 잠깐 보시면 족탁 자격에 따라서 에,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촉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 뭐 압류라든가 뭐 가압류라든가 또뭐 가처분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은 이렇게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보통 집행법원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꼭 촉탁으로만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신청으로는 또 못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 요거 꼭 촉탁등계 들어간다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요 얘기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좀 생뚱맞긴 한데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모아놨습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거라서 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다. 이것은 촉탁 등기고 또 이제 가등기 할때 배우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거는 촉탁이 아니라 단독 신청 등기다. 이렇게 해서 얘는 촉탁 얘는 단독 신청 이거를 많이들 헷갈리기 때문에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다음 등기 신청 행위에 대해서 써져 있죠. 예, 먼저 예,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같은 말로 당사자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있는 이렇게 자연인, 자연인 그죠? 법인, 예. 저 지방자치단체도 사실은 법인이에요. 예,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당연히 등기 당사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 이, 읍면 이동은 지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할수 없다라는 거. 그럼, 시도나, 자, 시도나, 시군 구까지만, 이렇게,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인 법인은 가능한데, 태아는 안 되는 거죠. 태아, 태아는,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대신에, 살아서 출생을 했다 그러면, 이미 된 등기를 고쳐줘야 되니까, 경정등기로 해결해 줍니다. 경정등기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태아 상태로는 인정될 수가 없다. 등기 못한다. 그 다음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제가 수업시간에 별표를 꼭 치시라고 라 했고요. 법인이 아닌데 도 자, 법인이 아닌데 사단재단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에 속하는 등기는 그 사단재단을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해서 걔네들의 등기신청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 사단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종중명의 등기를 팔게 된다 그러면 의무자가 되죠. 겠 그럼 사원총의 결의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학교는 안 되는 것이죠. 학교는 운영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명로는 등기 안 된다. 다음 페이지. 자 여기도 또 역시 학교얘 기가 나와 있죠. 국립학교는 원래 국가. 그죠? 공립학교는 지자체나 뭐 사립학교는 뭐 재단 법인이 있겠죠? 학교법인 그 명의로 등기가 능합니다 자, 조합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민법상 조합이냐, 특별법상 조합이냐를 보셔서 민법상 조합은 안 되고 특별법상 조합은 법인이니까 등기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민법상 조합에서는 조합원 전원의 합유 등기는 가능합니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할 수가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의 등기는 가능합니다. 이거 구별을 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전통 사찰은 뭐 아까 비법인으로 비슷하게 보시면 되니까 특별히 따로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공동신청이면 누구누군지를 아셔야죠. 당연히 뭐 예, 등기가 이제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같이 와라. 뭐 이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공동신청이죠. 자, 실체법상, 절차법상 이론적인 얘기를 굳이 뭐 출제할 것같진 않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우리 등기법은 절차법이죠. 그래서 절차법상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조심하실 건 자, 우리 276페이지입니다. 이제. 에, 여기 조심하실 거 여기 보시면 매수인, 매도인 보이시죠? 어, 근데 여기 보시면 또매도 매도인, 매수인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이라고 꼭 등기의무자가 아니구나. 여기 매도인이 권리자에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매특약 같은 경우죠. 그냥 매매로 이나 이전등교와는 반대로 정리가 될수 있어요. 또 여기 보시면 전세권 설정이냐 말소냐에 따라서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의무자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정자가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여기 권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서 반드시 전세권자가 뭐 의무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무슨 등기지 확인하시고 권리자무자를 따져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혼자 등기를 신청한 경우도 있죠. 단독 신청입니다. 여기 보시면 판결에 의한 등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단독 신청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판결에 의한 등기가 되겠죠. 자, 이때 판결은 반드시 이행 판결이 원칙인 것이고요. 자, 이 이행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렇죠? 이행 판결이 무슨 무슨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판결은 안 돼요. 그래서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안 된다. 이정 그렇죠?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행 판결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이행 판결이 확정이 돼줘야 됩니다. 이행 판결이 확정 확인 판결과 확정 판결이 다른 겁니다. 확인 판결도 나중에 확정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로 따질 때는 세 개고. 이 판결들이 더 이상 뒤집을 수 없게 대부분 가서 다 이겨버렸다, 그럼 확정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가능하고요. 대신에 만약에 공정증서라는 말이 나오면 안됩니다. 공정증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안된다라는 거좀 조심하세요. 자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대신에 이제 예외가 꼭 나오는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이건 형성 판결 인데도 원고 피고 불문하고 단독 신청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특이한 판결입니다 자 이때 판결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승소한 권리자도 되고 의무자도 되고 만으로 라는게 단독 이란 뜻이죠 다음 여기서 미행 판결 앞에 나온 얘기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도 나온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5번의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그 등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 이행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10년 넘어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이제 출제는 많이 안되지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때 이해관계 승낙서 이거 면제되지 않는다 꼭 내라 이 말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얘기인데 판결은 당사자 간에만 한 거지 제3자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판결을 받았어도 제3자 있으면 그 승낙서 갖고 와라 면제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 단독 신청 중에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음,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이겠죠. 같은 의미로 이제 법인 합병도 이제 상속된 거나 마찬가지로 보세요. 회사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 회사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만 살아남은 거랑 비슷한 겁니다. 단독 신청이 되겠죠. 다음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란 게 있는데 요거 이제 공동 신청이란 거.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란 거. 요거 구별을 잘해 놓으세요. 자 소유권 보존등기 당연히 단독 신청이고 표시 변경 등기 중에 부동산 표시 변경은 한 달이나 하는 거 앞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명인 표시 변경이라는 게 성명이 개명되거나 주소가 바뀌거나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단독 신청이죠. 그러나 자 권리 내용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증액되었다. 이런 변경들 있죠. 이런 애들은 공동신청에 의한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멸시등기도 좀 전에 봤던 한달이내 신청하라. 그거에 같이 걸리는 거죠. 자, 수용등기는, 우리 등기 걸리자, 이제 사업시행자라고 합니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역시 단독신청하게 돼 있어요. 수용 뺏어가는 거죠. 다음에 가등기도 원래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가등기 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정보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권리자가 단독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더 간단하게는 가등기 의무자 승낙만 있어도 역시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셔야 된다. 는 거죠. 다음 말소, 자 우리 가등기 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가등기 말소도 역시 공동신청의 원칙이지만 가등기 명인, 가등기권자로 되어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고요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역시 이 명인의 승낙만 받는다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라 거죠 다음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거 원래 말소는 보통 공동이 원칙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아니면 소재불명 됐을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시최고와 죄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 말소가 가능하지요. 또, 혼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 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이다. 이런 거. 단독 신청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제3자에 의한 신청으로 앞에 나왔던 포괄 승계인, 바로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다. 라는 거 앞에 있었죠? 공동 신청. 자, 예를 들어서, 어, 등기 원인이 발생했다. 이 말은 계약서를 쓰시고, 그리고 권리자든 의무자든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다. 그럼 사망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있죠. 포괄승계. 얘네들이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요 사례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그림으로 나와있죠. 이분이 이제 상대방과 계약서를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온 거죠. 어, 이 사람이 대신 등기 의무자로서 어, 매수인한테 대신 등기를 해드려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상속 이내에 한 등기고요.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건 신청 정보의 등기의무자를 이제 상속인을 쓰고 등기기록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시니까 일치하지 않죠. 그래도 이거는 각까지 마라. 원래는 각한데 봐줘라라는 예외가 있는 겁니다. 다음 채권자 대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을 등기에도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요. 등기에는 뭐 기본적인 민법상 채권자도 자, 채권자가 404조의 규정에 따른 이런 채권자일 때 대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 건물 멸실등기를 소유명인이 한 달이네 하지 아니할 때 이럴 때는 대지 소유자가 나서서 대위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구분건물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 표시, 그렇죠. 한동건물 중에 일부만 보존등기를 한다면 나머지 표시등기는 다른 건물 소유자가 대위해서 다른 구분거부 소유자가 대위에서 할수 있는 이런 특칙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에 특기한 대위신청 규정들이 또 있다. 또 물론 신탁등기 같은 데서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총론 중에 당사자에 관한 얘기들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